음흠, 어? 에그머니나 우리 동네 엑소사이즈 파크가 왜 이래? 준이 운동 나왔는데 다칠 뻔했잖아 커피나 마시러 가자 어머나 어머어머 어머어머 흑내 응, 커피 아유 청각 왜 그래 이걸로 얼른 닦고 <웃음> 감사해요 어머 근데 이게 뭐래요? 요거 하나만딱 고칠 수있다니까 요거 모르면 우리 동네 사람 아니구먼 청각도 주민참여 예산제 함께 하자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주민참여 예산제